대보초등학교입니다. 대보초등학교 인근에 있습니다. 밭으로 가는 길입니다. 현재 이 길은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. 앞쪽에 있는 조그만한 밭입니다. 대보 초등학교가 아주 잘 보입니다. 이 방향이 바다가 보이는 방향이다. 현재 여기서는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다. 밭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현재 밭입니다. 도로보다는 지대가 낮습니다. 들어오는 길입니다. 차량은 진입할 수 없습니다. 현재 밭입니다. 아주 조그만 밭입니다. 밭두개 호박이 있습니다. 옥수수도 있습니다. 밭에는 꽁이 많이 있습니다. 저 끝에는 옥수수와 대파도 있습니다. 위치 면접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. 상세 페이지입니다. 아주 작은 밭 매매입니다.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곤면 대볼이 있습니다. 현황입니다.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. 면적은 172제곱미터 신두평입니다 현재 이용상태는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.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절대보호구역입니다. 대보초등학교가 인근 있습니다. 중정경관관리구역입니다 경관을 보호하는 지역입니다. 도로 및 국어 도로는 비포장도로에 접혀 있습니다. 지적도상 도로에 접혀 있습니다. 바다와 거리는 가까우나 보이지는 않습니다. 금액은 3,500만원입니다.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장 지목 주소 경북포항시 남구대이로 95 등록번호 4202-1236 전화 0102487-0015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